로스타크 모험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내드린 로아익스프레스로 915를 찍으신 분 패스권을 이용해서 915가 되신 분 혹은 복귀해서 915를 찍으신 분들께 드리는 장비 성장 안내가 되겠습니다 로아익스프레스 모험가들은 미션을 완수하고 915 장비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련창의 변화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비 재련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는 골드실링 소량과 총네가지의 필수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파석, 융화재료, 생명의 파편이 들어가고 무기는 파괴석 방어구는 수호석이 들어갑니다 각 장비의 티어에 맞게 재련 재료도 티어가 존재합니다 녹색, 파란색, 주황색으로 구분되고 915 모험가 분들은 이티어의 파란색 재료들을 통해 성장합니다 중앙에 있는 성장 버튼을 눌러서 생명의 파편을 가득 채우고 재련 재료가 충분하면 재련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재련을 시도 전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재료로 달의 은총, 축복, 가호가 있습니다. 재련 시도 시 실패를 할 경우 장인의 기운이 쌓이고 기운이 100%가 되면 재련을 성공시켜주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재련을 통해 성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련하는 법에 이어서 성장시킨 장비를 더 상위의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인 계승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튼 스토리를 완수하고 915가 되면 페이튼 카오스 던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로아 익스프레스로 점핑하신 분들은 6재련 운명의 날 장비를 계속 재련하시면 됩니다 15재련 전설 등급 장비로 올라오신 분들은 카오스 던전 페이튼 그림자 1단계에서 허상 세트를 맞추거나 어비스 던전인 낙원의 문에서 재료를 모아서 만드는 운명의 날 세트를 맞추고 계승을 해야합니다 계승이란 기존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를 얻을 시 기존에 쓰던 장비의 재련 단계를 계승하는 작업입니다 계승할 15강 장비와 페이튼 그림자 1단계에서 얻은 허상 장비나 낙원의 문 제작 장비를 준비하세요 장비 재련 옆에 있는 장비 계승을 누르고 왼쪽 창에서 교체할 장비를 먼저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재련하던 장비가 뜰 겁니다 재료 장비를 눌러보니 육재련으로 계승됩니다 동급 장비로 계승될 때는 재련 수치가 떨어지지 않지만 상위 장비로 계승할 때는 소폭 감소되어 적용됩니다 상위 장비를 확인하는 방법 가지고 있는 장비의 아이템 레벨을 아이템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같은 티어의 장비라도 아이템 레벨이 다릅니다 위와 같이 상위 장비로 재련 계승이 되었으면 성공입니다 정리해보면 계승할 때 재련 단계가 떨어지면 상위 장비 계승할 때 수치가 유지되면 동급 장비입니다 이제 이 6재련 장비 6부위를 모두 12재련시키면 1 0 5레벨이 되어서 파푸니카로 떠날 수 있고 모두 15재련이 되면 1050레벨이 되어서 파푸니카 카오스 던전을 돌수 있습니다 이제 재련에 필요한 재료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안내한 내용은 주요 콘텐츠 일부를 설명한 내용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가이드에서 검색해보면 더욱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파편은 에포나 의뢰와 카오스 던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장비 분해를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는데 장비 분해를 누르고 분해할 장비를 투입 후 분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괴석 수호석은 카오스 던전과 가디언 토벌에서 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장비 분해로도 획득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바로바로 분해해 바로 주세요. 돌파석은 카오스 던전과 가디언 토벌에서도 나오지만 에포나 의뢰, 보스러시를 기억합시다. 알트 J를 눌러 일일 에포나 의뢰에서 돌파석을 검색하면 수행할 수 있는 의뢰가 확인됩니다. 보스러시는 단계별로 등장하는 보스를 처치하는 파티 콘텐츠입니다. 915레벨에 맞는 이티어 돌파석은 침묵의 회랑, 노말과 하드에서 나옵니다. 보스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보상도 커지니 참고하세요. 골드의 경우에는 어비스 던전 낙원의 문과 어비스 레이드 카이슈테르를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에포나 의뢰와 주간 에포나 임무를 수행해서 얻는 원정대 미션 포인트로 에포나 증표를 모아서 골드 상인에게 골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재료를 채집하여서 경매장에 판매해도 골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융화재료의 경우 원정대 영지에서 제작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 경매장에서 다른 모험가가 제작한 융화재료를 구매하셔서 재련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요늘 클리어할 때 받으셨던 티어2 성장 필수 재료 상자를 계속 개봉하다 보면 많은 양의 칼다르 융화재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은총, 축복, 가호와 같은 재렴 보조 재료는 큐브에서 획득합니다 큐브 입장권은 카오스 던전을 돌다보면 획득할 수 있는데요 4인 파티로 입장해서 각 방의 미션을 통과할수록 다음 방으로 넘어가며 더 높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양한 재료 수급처들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우측 상단의 선물 상자 아이콘에서 캐릭터 성장 미션을 수행하면 별도의 퀘스트 없이 돌파석과 다양한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길드 가입 후 혈석 상점을 이용하세요 길드를 가입하고 활동하면 모을 수 있는 실마일 혈석으로 재련 재료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길드에 있는 모험가들에게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프로키온의 나침반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모험섬 매일 변경되는 보상 재화를 확인하시고 시간 맞춰 섬을 방문해보세요 넷째, 타워 오브 페이트 타워 오브 페이트는 1층부터 50층까지 각 층을 클리어하면 1회 에 안에 각종 재료를 줍니다 탑을 정복하고 성장 재료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캘린더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들인 유령선, 카우스게이트, 필드보스 등과 같이 무궁무진한 콘텐츠에서 재련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성장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크라시아 대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